어. 신민지 시대 어. 네. 와네 그렇죠. 화호 시대는 와 좋아요. 어. 네. 어 미국인들은 네 하지 않 마시지 않았까 신선한 음식들음그렇그니까 Sweden's day, okay. okay. okay. now, the l o n e s d a then, o e t h w t e o e s 그래요, 맞아요. a a d a and, h m i was not an ideal, be, o r a large, be, be, o r a l a g for a n e Europe City, um, p a t k Summer Games, o m r e e n o i n d um, i r e l a uh.